오욕가로갔까요 에기. 애기? 이 카라바타요. 요오욕가러갈까요 우리 꿈찌? 라꼼타요 우리 꿈카꿈바꿈찌꿈케꿈카 빠지, 꿈요꿈케꿈카라바이 굿지, 또 털벌이 해? 털벌이 하네? 망했다. 굿지, 털벌이 해. <웃음> 해. 시바도털 찌나요? 시바 털 많이 찌죠. 아니, 맞아, 굿지. 보이세요? 여기가 털이에요. 하나, 하게 하나, 둘, 셋, 다섯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는다 같은데. 이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오! 왜 침을 꽉탁켜 있어? 오 이뻐! 오우! 늙는 게! 오우! 이뻐! 나한테 표정 봐 너무 멋있지? 이런 표정이야 오오 이뻐! 아, 파트럴 포즈랑 같이 해야겠다! 빨리, í m 아니야, 빨리. a mucho, pero 너 비웃을 때 해야겠다 이로와 일로와 어 아우 나 털줄 아라하표 안전할 것 같아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내 겨드랑이, 나 계속 얼굴 봐. 귀여워, 내 겨, 겨드랑이. 얼굴 봐, 왜. 왜 이래? 굿즈야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 어 Everything. Gracias.